치면 DPF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재생 승인이 났고 재생 DD에서 요구된 근데 온도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재생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. 원인을 보시게 되면 냉각수 온도가 72도입니다. 지금 20km 정도 이제 주행을 하고 와서 지금 한 5분 정도 공회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회전 그러니까 주행을 마치고 난 상태가 66도 정도 냉각수 온도가 66도 입니다 20km를 주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차 같은 경우는 모든 DPF 재생을 위해서는 엔진 냉각수 온도는 80도가 넘어야 됩니다 80도가 돼야 재생을 할 수가 있는데 온도가 안 올라가게 되면은 재생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재생을 합니다 재생을 하고 그 산소 센서도 그 dpf 전단 후방 후방 그 온도 센서를 봐서 이게 온도를 보게 되면은 500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각수 온도가 80도가 안 넘기 때문에 재생을 하다가 멈춰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잦은 재생이일어나겠죠 그러면, 서 d p f 는더 많이 막힐거고 그렇게 되다보니까경고등이 뜹니다 이렇게 미립자 필터 이상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DPF가 이상이 있다 그러이 있다 그면 d p f 라면가막힘양든이 막힘 양온이센서가 온도 센서 차압 센서, 배압 센서라 그래죠. 수입차에서는 이 오, 센서들이 이더 이렇게 고장이 났나 안 났나 그런 것도 이제 봐야 되지만, DPF의 재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온도 센서, 온도 센서를 봐야 이 차가 재생이 될수 있는지 안될수 있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온도가 안 올라가게 되면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다른 조건이 맞더라도 재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된 차들이 보면은 dpf의 파손이 많이 발생될 수 밖에는 없겠죠 이 냉가스 온도만큼은 dpf의 문제가 일어난 다거나 이럴때는 냉가스 온도는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